뭐 근데 얘 우리 우리가 인사하면은 따라올 것 같아서 안녕 어떡하죠? 여기 완전 땅은 넓은데 완전 행했잖아요. 원래 축구장 하려고 했던데. 손동민 축구장이 원래 여기에 들어서려고 했어. 음. 여기 음. 명칭이 뭐냐? 내려봐봐 냐옹 안돼켜 열어봐 냐옹 안녕 냐 어머 근데 얘 우리가 우리 인사하면은 따라올거 같아서 안녕 어떡하죠? 어머 어떡해 얘 비벼요 여기 주인 있는거 같은데? 강아지도 있네. <웃음> 안녕. 주인 있어요. <웃음> 저희 강아지도 있고 애교 애교 부리는 거 봐요. 그래. <웃음> 안녕. 생겼다, 제주. 안녕~~ 하하하하 야옥 야옥거려 안녕~~ 얘 약간 우리 어, 저.. 체링한 아니 망고 엄마 망고 아빠 떼야옹 하는거랑 비슷해 어 빠이빠이 <웃음> 안녕~~ 네, 안녕 <웃음> 네아유 비벼 비벼 아유, <웃음> 어 <어색해. 웃음> <웃음> 안녕~~ 안고 응. 흐흐 <웃음> <웃음>